네, 기업은행, 어, 4주 헤일이 지자입니다. 코로나 대출, 일명 코로나 대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어, 대출 신청을 하러 기업은행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임랜드 대표, 김모광입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완전 <웃음> 개판입니다, 개판. 음. 제가 하는 일은 뭐 이거랑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부 그 지원금 관련 이제 대책이라고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오길래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서 직접 뭐 해보면서 어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해보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제 이제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기업은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제 번잡하지는 않았고요. 가니까 이제 다들 마음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회사 이름으로 해서 이제 뭐가나다라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회사 이름 얘기하니까 전담 창고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걸릴 것 같으니 아예 이제 이 서류 뭉치를 주면서. 네, 이 서류 뭉치를 주면서 아예 작성을 해서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은행이지만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실행을 하는 거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그 지역 이제 신용보증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이제 제출을 하는 건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되어 있죠 파주니까 이제 경기도 쪽으로 되어 있고 신용보증에 사람이 몰리면은 여러모로 이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분산만 한 거라고 합니다 뭐 별도로 이제 뭐 양쪽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분산만 해놓은 겁니다. 필요한 것들 어, 체크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안내문 등등 뭐 이렇게 서류 엄청나게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할 거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어,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업은행에 와서 어, 담당 이제 은행원 분하고 이제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각 항목별 사인을 해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은행원 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금액은 어차피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파악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정을 하니까 그냥 뭐 금액라는 따로 적지 말라고 하고 사인은 여기 와서 이제 내용은 다 금액 빼고 나머지 필요한 내용도 다 기입하고 사인은 이제 문제만지 확인하고 사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은행원이 보는 앞에서 사인해야 되니까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인을 해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은행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 서류를 모아서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이제 보내는 식으로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작성을 하고 다시 와서 또 기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어뭐 일단 뭐 그런 거 저런 거다뭐지도 <웃음>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어, 서류 자, 이거 서류 작성할 거 작성하면서 그한거 어, 다시 체크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어, 굉장히 뭐 빨리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 이제 또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류 리스트고요 보증실청서 이제 여기 가족온 보증실청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류 사업장, 거주지, 기타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휴폐업 조회, 국세완납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원, 신분증 사본, 주인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저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 임대로 어,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건물이 본인 건물이면은 필요 없겠죠 금융거래 확인서 다 떼야 되고 사업자등록증 가수표준증명 네 엄청나게 이것도 다 떼야 될게같네요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로 해야 되니까 다시 떼야 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운수업인 경우에 차량 사진, 뭐 차량 등록증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운수업은 아니니까 전자상거래는 동시 판매 신고증,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자상거래도 있는데, 이제 기본이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 안내문, 보증 상담, 약정, 이제 서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의건 은행 방문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은행 일단은 방문을 한번 했었고 서류를 지금 받아온 겁니다 현장실사 회사로 와요 사람들이 예전, 예전에 예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때는 뭐 거의 2주? 뭐 이렇게 있다가 왔었는데 요번에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뭐 보증심사 뭐 이런 것들은 제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것들이니까 방문을 어, 할 필요는 없고 그런것도이제다 끝나면은 대출이 이제 예, 실행이 됩니다 현장 실사할 때는 이제 연락이 와요 어, 연락이 와서 그 되는데 음 보증 수수료가 따로 있고요 이게 뭐 지역마다 틀릴 수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 입니다 경기도 지역마다 이제 다 따로 있습니다 뭐 그게 저게 뭐 수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신청서류, 어, 납정서, 뭐, 사업지, 사본, 네. 어, 경영 애로 확인서, 음, 코로나 특례부 중 저는 이제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제, 그 매출, 매출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증명, 어,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1월, 1월, 3월, 어, 이제 매출 내역을 출력을 했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서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쭉다 적는 것들, 서류가 많습니다. 어, 네, 활용 동의서 뭐, 다 결과는 음, 동의서인것 같네요. 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은행에서 미리 이제 물어봐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엄청나게 네. 많죠? <웃음> 네. 뭐... 아까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다 훑어보고 뭐 필요할 거 찾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아예 작성을 하고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서, 신청서는 이제 받아온 서류의 내용 적금되고요 어, 사업장, 거주지 예, 두 군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이제 온라인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iros.go.kr 거기에서 어, 발급받을 수가 있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휴폐업 조회는 기업이나 폐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돼요 뭐 따로 증명서는 없어가지고 어, 출력을 안 했습니다. 어, 국세 완납 증명은 이제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지방세 완납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민원 출력 사이트에서 어, 출력할 수가 있고요. 어, 뭐 신분증 사본 복사면 되고 증명록 등본 초본 두개다 필요하고 뭐 저는 따로 살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임차 계약서 사업장 사본, 도주 주택 임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월세 납입 내역. 그 이체 증명서나 어, 그 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걸로 이제 출력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확인서, 뭐 1금융권 제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저는 혹시 몰라서 다 출력했습니다. 을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다음에 보아치스 표준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아,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은 다 어, 대부분 뱅킹 인터넷뱅킹에서 다 출력 가능합니다. 이제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뱅킹으로 되는 곳이 있고 어, 전화로만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인터넷뱅킹으로 출력을 했고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되게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전화로 신청하는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팩스로 받으셔야 되고요 팩스로 받는 경우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인터넷 다 출력하게 되면 다 무, 대부분 무료로 할 수가 있고 어, 은행마다 이거 틀립니다. 무료인 곳이 있고, 이제 유료로 되는 곳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출력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총네 군데 출력을 했는데, 두 군데는 무료였고, 두 군데는 유료였습니다. 어, 도와치세 표준, 그 다음에, 뭐, 저은 개인사업자라서 법인기업 내용은 뺐고, 어, 신고기업, 이제, 신고기, 예, 소득 근거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에, 지금 2020년 1분기에 해당되는 뭐확정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매출 증명 음, 매출 합계표 어, 출력해가 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책자금 뭐 이런 것들은 네,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 별점, 뭐 운수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니까 패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서류가 있는데, 어,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어, 사업자등록증명원, 이제 이것도 홈페이지 예, 홈텍스에서 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음, 계약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 월세 납입 내역, 법인계만이니까 패스하고, 금융거래 확인서 다 뗐고, 정책적 확인서 이거는뭐 추천서 발급시 이제 필요한 거고, 경영회로 확인서, 코로나 특례보증, 저는 이걸로 이제 할거기 때문에 어, 경영회로 이제 예를 들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매출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뭐 많이 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매출 증명으로 이제 제안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체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준비를 했고요 다시 은행으로 가서 드림이로 봐야죠 드림이로 보고 또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어, 진행하는 거를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2 8이리 파주 지이리 마을 지금왔지니다 서류는 다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뭐일단은서류은다제출 아 지금은 고요 이게 참서류에서뭐 잘못된 거나, 뭐, 누락된 거나 이런 거는 <웃음> 다행히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은행원 분도 깔끔하게 잘 준비 왔다고 그러네요. <웃음> 제출한 서류 리스트는 어, 영상에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렇게 이제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은행원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음, 이게 뭐, 얼마가 책정이 될지, 혹은 뭐, 언제까지 나올지, 전혀 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뭐 며칠내로 뭐 일주일내로 뭐이주일내로뭐 <웃음> 얘기는 다들 뭐 엄청나게 하는데 뭐 기존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기존에 미처리된 접수건만 해도 벌써 1 0만건이됐네2 0만건이됐네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뭐 순차적으로 해야겠죠 코로나 뭐 긴급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테니까요. 원래는 이제 신용재단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현장실사, 현장실사 나와가지고 파악하고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음, 한 달에서 한달 반,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빨리 처리되면 한 달, 조금 더 걸리면 한달 반, 그 정도로 걸리는데, 작년에 제가 신용재단을 통해서 이제 대출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순서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고 서류 제출한 다음에 실사 나오고 통과가 돼야 실사가 나오는 겁니다. 실사 나오고 실사가 나오고 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대출이 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 로 진행으로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과정은 이제 승낙이 된 거예요. 승낙이 되고. 은행으로 이제 지금 기업은행으로 진행을 한 거죠 원래는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 받고 이제 그런 신용재단에서 이제 그런 것들 업무를 다 처리를 했었는데 패스하고 이제 은행으로 접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이 원래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2주 정도 걸려서 실사 심사를 통과하면 실사가 이제 나왔는데 코로나 긴급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심사를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다 패스한다고 했으니까 체납이라던가 연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 원래는 한 2주 정도 걸렸었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빨리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짧아질지 아니면은 그뭐 밀린 게 워낙 많으니까는 길어질지 전혀 지금 알수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은행원께서는 이제 뭐 서류가 준비가 제일 잘 됐다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쪽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뭐 은행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심사가 되고 나면. 이제 현상 원래 현장실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 현장실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현장실사 그거 뭐다 다닐라 그러면은 그 인력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텐데 긴급대출이라고 해서 현장실사가 패스되면 좋겠습니다만 음.. 뭐..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웃음> 일단은 물어봐도 어, 다들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현, 실사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자금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하여튼 그래서 뭐 신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죠. 연락 오고 경과가 경과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새로 영상을 찍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도 안해보고 그냥 벌써부터 그냥 이거 뭐 어차피 신청해봐야 못받는다 부터 시작해서 뭐 브로커가 있어야 받아도 조금 등뿍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일단 신청이 옛날에는 좀 번잡했어요 신청 자체가 번거로웠는데 지금 은행 와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은 똑같이 뭐 엄청난 양을 <웃음> 거의 뭐 이만큼 제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는 이제 여, 여전히 많이 그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청하는게 옛날보다는 쉬워졌으니까 어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다같이 잘해서 이겨나도록 해야죠 어,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봅시다 화이팅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고 잘 될겁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